나야 <놀람> 유튜브예요? 유튜브예 음. 아. 이 사람 이 누구 씨? 아, 이건 지금 불안해하 데이 사람 한국 사람 같아좀 친해, 욕 허리야? 왜 사람 한국 사람 이야? 좀 치시 네요? 왜안하 고요? 어좀 계속 연주해봐 좀 많이 치시네 잘 치시네. 정이라는이 <웃음> 방탄소년단 수가라고?